이번에 먹어본 신메뉴는 명랑핫도그 예세로 출시된 버전이 명랑인의 시리즈 중 핫도그 두 종만 먹어보았습니다. 명랑인의 전부 핫도그, 반반모자 핫도그. 토핑은 따로 결정돼서 나오는 거기에 개별적으로 선택이 안 됩니다. 전반적인 맛평은요? 뭐 그냥 무난하네요.